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크레어 어셈블리 안에 들어있는 유연화, 그 플렉시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른 프로그램을 써보신 분들 있죠. 뭐 카티아나, NX나, 솔리드웍스나 다른 3D 프로그램을 쓰신 분들의 어떤 플렉시블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아이 서보 어셈블리를 바깥쪽에서도 움직여볼 수 있는 유동 개념으로 접근하기 쉬운데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디자인 테이블하고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하고도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특수한 기능인데, 한번 보죠. 만약 이런 단품이 있다고 라 보죠. 그래서 이 단품을 이렇게 위아래로 해서 두 개의 단품을 이렇게 연결하고 싶습니다. 핀으로 고정을 딱체결 하고 싶어요. 자,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높이가 여기는 40, 여기는 100, 여기는 70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리고 직경 어떻습니까? 여기는 뭐 30. 여기는 20. 여기는 40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두 개의 부품을 체결할 이 핀의 개수는 몇 개가 되어야 됩니까? 최소 3 개가 되어야 되죠. 일단 직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높이도 다르죠. 그러면 직경 다르고 높이 다른 3 개의 핀을 가지고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요거 하나랑 핀이 3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단품의 직경이 변경이 됐을 때 그럼 이세 개의 파일을 다 열어가지고 직경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높이가 달라진다고 했을 때는 달라진 구간만큼 핀을 열어가지고 다시 높이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물론 뭐 어, 탑다운 방식에서 부품과 부품 간의 수식관계를 걸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배웠으니까요 만약에 어 그냥 단풍과 단풍 간의 관계 속에서 이걸 해결해 내고 싶다 그러면 크레오에서는 유연화 개념을 쓰시면 됩니다 요 놈을 요 단풍, 요애연 아닙니다 요 놈을, 요 핀을 유연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자기 자신이 형태가 그러니까 직경이나 높이가 변형이 되게끔 그렇죠?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치 액체괴물처럼 얘를 맞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가지고, 요 구멍에서는 직경이 30이 되고, 이 구멍에서는 직경이 20이 되고, 여 구멍에서는 구멍이, 직경이 40이 되고, 높이도 서로 다르게끔, 좀 말랑말랑하게, 맞죠? 유연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실제 모델링을 통해서, 유연화 과정을 거치고, 실제 적용하고, 이렇게 조립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해보죠. 자, 새로 만들게 하죠. 부품 이름은 어, 파워포인트를 볼까요? 먼저요. 요거 있죠. 요거는 베이스 플레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커넥트 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어셈블리는 플레이트 아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뭐 이름은 음, 베이스 플레이트로 하죠. 플레이트 똑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저는 t 고 하겠습니다. 확인 저장을 하고요. 조합 디렉터리, 어셈블리, 플렉시블 안에다가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xiv 평면에다가 바로 스케치 하죠 그 다음에 라인을 가지고요 대충 요만큼 요렇게 빠르게 그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이 같다라는 치수 때문에 헷갈릴 것 같아요 같다라는 기하학진 구석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치수를 줘가지고 완성을 시켜보죠 d입니다. d하고, 이 선하고, 이 선하고, 가운데 힐 버튼 클릭. 자, 여기는 100으로 주죠. 그리고 전체 폭은 200으로 주죠. 자, 모델링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0을 주고요. 이 부분은 70. 이쪽도 70으로 주죠. 그 다음에, 어, 전체 높이 있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전체 높이는 100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여기는 70으로 주죠. 여기는 40. 이제 완전 정해가 됐죠? 한번 드래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뭐 형상에 의해서 뭐 그렇게 되어있으면 이게 더이상 안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자 확인 이 스케치를 가지고 밀어내기 하죠. 저는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폭은 100으로 주죠. 확인. 확인 누르셔야 되고, 크레어에서는 가운데 힐리 버튼이 확인이죠. 이렇게. 자, 요쪼에다 이제 구멍을 하나 뚫어 보겠습니다. 어, 요 구멍 가옥 마법사로 하겠습니다. 단순, 음, 여기는 한 30자리로 하죠. 그 다음에 관통으로 하고요. 배치해서 이면 찍고, 요 빨간 꺽쇠를 여기 네, 하나 갖다 놓고, 요 면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게 폭이 70이니까 요, 요 면하고 떨어지는 정도는 35라고 주죠. 어그 다음에 여기는 딱요 평면상에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정렬하면 됩니다. 결국은 빵이라는 얘기죠. 거리가.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두번째 구멍을 한번 뚫어보죠. 여기는 2 0짜리 구멍을 뚫어보자자 구멍 사진정이 지럼 20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관통하고 배치해서 이면 찍고 하나 끌어서 이면에 또 하나 끌어서 이면에 저는 두개의 평면에 교차지점에 배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둘다 정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구멍 이번에는 40자리로 하죠. 관통으로 하죠. 배치 이면 찍고요. 하나 끌어서 옆평면 또 하나 끌어서 옆면 갖다 놓죠. 그래서 치수는 35로 주고요. 두번째 요거는 정렬로 맞추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첫번째 베이스 플레이트는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저장하고 창 닫아버리죠. 자 이번엔 커넥터 핀을 만들어보죠. 새로 만들기 커넥션 핀언더바 T로 하겠습니다. 확인 저장하고요. 이 위치에, 같은 위치에 있어야겠죠. 자, XY평면에다가 스케치하죠.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럼 원의 직경이 얼마가 되어야 되나요? 원의 직경이. 얘는 30, 얘는 20, 얘는 40짜리. 그럼 뭐 누구에 맞춰야 될까요? 누구하고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경은 여러분이 100을 주다운, 35를 주다운, 5를 주다운, 25를 주다운, 상관 없습니다. 저는 적절하게 한35 정도로 하겠습니다. 음, 확인하죠. 그 다음에 밀어내기 하죠. 중간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 중간으로 하고요. 높이는 뭐한100 정도로 해놓죠. 적당하게. 확인. 그 다음에 이 면에 다시 스케치 하죠. 이번에는 o 셋 f s 루프로 하죠. 요면 찍고요. 바깥쪽으로 한5 정도로 주겠습니다. 닫기. 얘 가지고 바이 나온 다음에 바로 밀어내기 하죠. 높이는 5로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더 헷갈릴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자고 이유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라운드 처리 하죠 여기 잡고요 한이 정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개 선택하고 대칭 복사 이면을 기준으로 대칭 복사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핀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치수 이름을 가지고 보통 d라는 이름이 뭐죠 d1 d2 d3 이렇게 붙는데 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스케치 1번 한번 찍어 보시죠 그리고 왼쪽 버튼 찍고 왼쪽 버튼 하시던 오른쪽 버튼 해서 여기 하시던 요거 있죠 d1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35 치수 보이죠 얘를 한번 찍어 보시죠 그럼 이렇게 뭐라 붙습니까 내부적으로 d1 d2 d3 이런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지금 치수가 여러 개 걸려 있는 상황인데 D, 함이 누구였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냥 이름을 주는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실린더 언더바 다이아로 하겠습니다. 됐죠? 엔터 이빈 공간 왼쪽 버튼 클릭하면 확정이 되는겁니다. 자 이번에 밀어내기 있죠? 얘를 선택하고 치수 보기 해보죠. 치수 편집 옆에 보이죠? 요거요 백을 한번 찍으시고 얘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실린더 이거. 아이고. 실린더 언더바 h 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럼요 두 개를 바꾼 겁니다. 요두 개의 치수를 쓸 겁니다. 그렇죠? 엉뚱한 치수까지 다 이름 바꿀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높이 직경이랑 높이만 저는 유연화 시킬 것, 유연화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이름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단품을 이제 다 만들었죠. 이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어셈블리 설계로 들어오죠 자 이름은 뭐로 할까요 음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플레이트 아세이로 하겠습니다 플레이트 아세이 언더바 T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죠 자 부품을 가져와야겠죠 앞에서 조립하는거 다 배우셨죠 A 누르시고 자, T라는 이름이 스 레이트 T,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얘를, 어셈블리 원점하고 고정을 시키고 싶어요. 빈 공간에서 우, 오른쪽 꾹 클릭한 다음에, 기본 제약 조건,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여기서, 보정, 아니, 기본 값,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주황색이면, 완전 정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요. 대칭 복사를 하죠. 간단하게요. 자, 부품 선택하고요. 요거 대칭 복사. 기준면은, 대칭 복사면은 이 면을 찍겠습니다. 모델을 재사용하는 거죠. 배치 종수하시고요. 미리 보기 좋습니다. 확인하면 조립은 끝난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장하고요. 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기다 핀을 갖다 이제 박으면 되는 겁니다. 박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핀을 설계하고 나서 그 핀에 대해서 유연화 작업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여기에 조립을 해도 핀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느냐 그게 안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A 누르시고 Connect Pin 얘 선택하고 열기하면 그냥 그 모양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잠시 창을 닫아놓고요 다시 열어서 Connection Pin T 있죠? 열어가지고 얘를 한번 말랑말랑하게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파일에서 준비, 모델 특성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연이라고 있고 정의되지 않음이라고 되어있죠. 여기서 변경을 누르시고 자 일단 대화상자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드래그 하셔가지고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겠죠. 자 피처. 피처 여러개 있죠. 그중에 어떤거를 말랑말랑하게 할 것이냐. 저는 밀어내기 1만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더하기. 물론 여러개 선택해서 또 더하기 하셔도 됩니다. 잘못했으면 선택하고 빼면 되겠죠. 저는 밀어내기 1. 요 실린더 부분만 직경이랑 높이를 유연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아, 요거 선택하고 더하기. 그럼 여기가 끝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치수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스케치 1 찍고요. 요35 선택하고 플러스. 아유, 잘 이게 등록이 잘안 됩니다. 선택하고요. 더하기. 꼭 등록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요번에 밀어내기 선택하고 100 있죠? 선택하고 더하기. 요런 식으로 요걸, 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요걸 유연화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두개의 치수를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요작업이 이제 다 됐으면 확인 그러면 정의됨 뜨고 눌러보면 요런식으로 치수 두개가 유연화됐고 피치한개가 유연화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닫기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전에 그 어셈블리 파일을 열어보죠. 열기하죠. 자 잘 보십시오. A 요 놈이 유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열기에 보면 요런 대화성자가 뜰 겁니다. 현재 넣고자 하는 요 단품 파일이 단품 파일은 위원성이 이미 정의되어 있다 제가 금방 정의를 했죠 그래서 위원 컴포넌트 정의에, 정의에 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 눌러야죠 아니요 누르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냥 단품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냥 딱딱한 덩어리 형태로 직경이나 높이를 병려할 수 없는 형태로 들어오는 거고 저는 유연화 형태로 쓸 거니까 열기, 예 눌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화상자 하나 떠는 거죠. 여기서 잘 하시면 됩니다. 네, 되게 쉬워요. 잘 보십시오. 여기는 직경이죠. 일단 여기다 끼워보겠습니다. 직경이죠. 그래서 직경이니까 지름으로 하시고 대화상자 뜨죠. 이 면을 찍음으로써 직경을 측정해내는 거죠. 측정된 값으로 해서 이렇게 이놈 어, 예의의 직경을 변경하는 하는 겁니다. 대번분 높이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거리로 하죠. 이면 잡고요. 그리고 잘못 잡았으면 다시 잡아주면 됩니다. 면 찍고 그 다음에 아래면을 찍으셔가지고 두면 사이에 거리값을 측정한 값 80이죠. 그 값으로 해서 이 높이를 변경한 겁니다. 이렇게요.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이게 완성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를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면 찍고, 이면 찍고, 그 다음에, 뭐, 이 바닥면 볼까얘 찍고, 이면 찍고. 이렇게요. 어, 다시 배치를 한번 보죠. 거리가 아니죠? 일치로 해야 됩니다. 일치. 좋습니다. 확인. 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직경이 바뀌고, 높이가 바뀐 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이번엔 이쪽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A. 핀 가져오죠? 그러면, 얘 누르고요. 이번에 지름, 똑같이 지름으로 요 구멍의 지름을 측정해서 20으로 이 값을 초기화시키게 됩니다. 원래는 35인데 이제 20으로 바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거리 해서 윗면 찍고요. 그 다음에 아랫면 찍어서 두면 사이에 거리 값을 측정했더니만 200이 나오는 거죠. 200값으로 해서 원래 값은 100인데 200으로 길이도 느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인, 그런 다음에 이렇게 형태가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하면 되는거죠. 그래서 이 원통면은 이 면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면은또이 면에 갖다 놓고 그렇죠? 확인하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되게 쉽죠? 그래서 그러면 한모아되보죠 열기하고요. 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원래값은 35인데 이 직경이 35인데 직경을 다른 이미 있는 형상에서 측정을 해 와서 40으로 변경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엔 거리값 주고 이면하고 이면하고 거리를 측정해서 원래 값은 100인데 140으로 길이도 늘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인. 그럼 형태가 바뀐 거죠. 그런 다음에 배치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이면에다가 그다음에 이면은 또 이면에다가 이렇게. 확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단면을 한번 쳐볼까요?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단면, 요렇게, 어, 얘를 꺼버리자. 요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아, 여기 없으니까 헷갈리네요. 자, 색상을 다른 걸 바꿔보자. 요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장점이냐면요. 얘를 일단, 음, 기능제하죠 어떤 게 장점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 그럼 요 두개를 선택하고요 요거의 디스플레이 유형을 다른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요 앞에서 배우셨죠 자, 어, 우선처리를해보자자 요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단면을 삭제해볼까요 예. 지금 요게 부품이 똑같은게 부품이 하나 있는거죠 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세개의 부품인것처럼 보이지만 은 사실은 저장을 해볼까요 그다음에 이게 한개 부품입니다. 한개 부품이 지금 유연화돼가지고 마치 서로 다른 부품인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 플레이트 있죠, 베이스 플레이트, 예의 어떤 치수가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에서 높이를 잠깐 바꿔볼까요? 그럼 얘는 2 0으로 하고 있습니다. 얘는 50으로 하죠.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얘는 뭐한 120으로 해볼까요? 더 키워보자. 확인 누르면, 당연히 이쪽에 어셈블리가 변경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자. 확인 누르고요. 단품이 변경이 됐죠? 저장 하겠습니다. 돌아오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변경이 일어나나요? 자, 두 개를 선택하고 다시 원래대로, 어, 음영 처리를 해보죠. 어 핀이 말랑말랑한 놈이 다시 재 조립을 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봐서 재정의 해버리면 됩니다 재정의하면 지가 알아서 형태가 또 바뀌는 겁니다 왜죠? 이 구멍의 직경을 착정해서 핀의 직경이 된 거고 높이를 착정해서 핀의 높이가 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직경의 크기와 높이가 바뀌면 핀도 지가 알아서 바뀌는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유연화 기능을 쓴다 그러면 상당히 작업량이 좀 줄어들겠죠. 요 아이콘 잘기억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죠. 그러면 유연화해 보시면 가변 항목 제거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 단단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유연화 기능이 꺼내, 꺼져버리는 거죠. 다시 유연화 누르면 다시 이 측정을 통해서 얘를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렁 누구 지름이죠? 얘를 잡아서 확인 그 다음에 다시 거리 잡아서 이면하고 이면 사이 거리를 작정해서 확인 확인 누르면 다시 유연화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어,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 어셈블리에서 이 플렉시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아주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법이 지름 말고 거리 말고 각도도 있죠?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잘 응용하는 개념으로 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